만화 리액션 시간 짜증었습니다자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 퍼피플레이타임의 또 다른 신작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이 출시가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 박시부이 녀석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? 바로 홈트럼프 FNF 3D 채널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골드 묘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나이 상자 맞아 맞아 나 트레일러에서 <목소리> 봤어요 <목소리> <그리고, 오, 목소리> <오, 목소리> 플레이템 공장에 새로운 친구가 또 늘었네요 박스에 뭐 롱다리 엄마에 허기허기까지 아 뭐야 이거 왜안 열려 <목소리> What? whatever let's have some fun then 무슨 소리야 こん 웃기게 되서 이거 둘 만들 것 같은데 얘들아 어어어어 엄마 나을막 그렇게 돌리고 와 파피까지 깨어났네 너는 이제 죽었다 정신났다 h r e l watch me how i stop 야, 노는거같고왜 그래? 릴렉스 하라고 치고 어쩔 l l I d o 이내 누나를 <웃음> 돌려야. <웃음> what the... I <웃음> 아, 맞아. 아까 상대도 발로 차고만 그랬잖아. <웃음> 깨어난다 둥둥. No o u d o y o o 와! 역시 이 모든 계략의 시작. 어, 파피 무서워. <웃음> 음, 다음은 평화롭게 넣는 파피와 플레이어의 모습. 레드 마스크 oh. oh, to 방독면 mask 떴네. No, awesome. no, no, 저그거막건드고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별로 좋지는 않아 yeah. 보여. No, no, 안돼안돼 안 돼. 이거 위험해 a 보여. A 딱 봐도 겁나 위험해. 앞서 아니 뭐야? 야, 내가 바꿔, 갖고 갖고 놓고 데왜 그래? 플레이어 그 그래? 뭐 삐졌다. 좋은 거 해야 된다. Oh, 응. y <웃음> <웃음> 어 봐. 레드 마스크가 찾아왔어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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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야이야거뭐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 이거 이야거거이 안 돼! 거기 갈린다! 키 나! 귀빨다 막아줘! 귀엽다! 귀엽다! 귀엽다! 이미 다 머리빼고는 다 갈렸는데요 살아도 다귀 아니잖아 저거 그러면 엽다 귀엽다! 다 오우, so g o r s o I hope it's not t o 기야 저게 갈려는데 왜 이렇게 멀하냐이 okay. 정도면 그냥 okay. 들어가도 oh. 되는 거 아니야? k yes, 다행이네요. I think I, think 아, I 아, learned I my mean, lesson. Mean, I'll never put that m a s okay? 이 심했지. Oh, oh, thank, oh. <웃음> thank you, <Kizhi>. <웃음> <Thank> you g <웃음> 어 이번은 뭐야? 아, 베이비 롱레그가 껴버렸네요. <웃음> 아, 아, 엄마 좋아줘아래 어, 어. 그래 그래. 아기가 그래. 저기 장난치다또낑겼나 봐. 어 엄마 왔다. 어, 꺼내줄게 바로. 어이. 어, 오, 어, 뭐, 어, 너, 어. Hey 아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게 뭐지? 왠지 딱 보니까 좀 내리고 싶게 생겼네요. 그러면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<웃음> 어? no, off, okay? 아. no, 오, 오, 뭐야? 플레이 의외로 구해줬네요저 녀석 악마가 아니었네. <웃음> no, right 아 now. 뭐야? 구해 줬잖아. 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 아 자자자자자 진정해 n y t h i n do g he'll get l h o u g h t I lost. r y o e o b a b i t r e is nothing more gratifying to my soul a n being the reason for a child's smile. 아이거그 트레일러 그 장면이구나. 어 o 어. m i t 박살나있고 음. 챕터3 트레일러 장면이에요. f r o 도 t o 박살나있고 Never w i t 번저 보니. 그 등장했던 모든 <목소리> 친구들이 싹다 아 잠깐 있습니다아 많이 이게 기던 아. 여기 있으면 안 돼. t I n e r you to help m 분위기 다 맘이 똑겼어. <웃음> 아까의목사이식아어감히이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으려고 해. Hey, 이번 내 차례다. Oh, 잘 끊겼다. 잘 가라. No, no, no. No oh, <웃음>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? l e m y think. y yeah, e that could work, I guess. Oh, perfect! We can be a really good team. Nope. Ah, 응? 돼, 돌아가. 아 실패했어요. 아, 려갑니다 아, 아, 아, 아, 아, 야, 이거 가차 없네이나 <목소리를 하면 돼. 목소리로> 예, 녀석. 하이, 하이, 하이, 아 하이. 이지만이 공격을 지켜보고 있던 대디가 있었습니다. 남이 내네안들 이루와 모자 오내 모자 잠깐만 대디 그거 손대면 안될것 같은데요. 짜잔 잘 가세요. 어 정말 재지아 어이, 아이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i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Oh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<웃음> 너의 okay, 상징심벌로 한번 맞아봐라 돌아온다 아내떡 끼였어! 그만 멈춰 I mean, so <웃음> 잘 가세요 <가도 돼요. 웃음> 양반자식 so 아, 아, 아, 아, 아. Wow. 야, 오늘 장사 잘 잖아요 싱싱한 물건 왔다 플레이어 오 오늘 하루에 몇 건이 오는 거야 Beautiful. 아유 항상 고맙습니다 yeah, 고객님 그만 들어와 <웃음> 아이 아주, 아주 그냥 파피 어그 어, 플레이타임 플레이 플레이 공장 싹다 털어 버리려고 okay. 그러네 어그 브래디 어 된장이는 왜 헤이 플레이어 I can smell someone else in here. i don't know what you're talking about. Oh, no 뭐야, 결국에는... You're n right? you oh! uh -huh? i n t e a you, friend. What are you talking about? I w